우주 최강의 사냥꾼 프레데터가 야생의 옷을 입고 가열차게 돌아 왔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서부개척 시대의 아메리카 대륙 이때 처음으로 지구를 방문했던 최초의 프레데터가 등장 하게 되는데요. 일명 패럴 프레데터라 불리우는 프레데터의 아종으로서 건조기후 에 최적화된 독특한 진화 형태를 보여줍니다. 녀석의 목적은 무려 아무거나 사냥 그야말로 종을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 죽이는데요. 처음엔 뱀을 잡아 죽이고 늑대의 척추를 뽑아 낸뒤 거대한 회색곰을 주먹 한 방으로 ko 시킵니다 피지컬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역대급 최고의 사냥꾼 그 자체였는데요 그러던 중 영화의 중반부 부하야 저스라고 하는 프랑스계 사냥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려 프레데터 사냥 겁대가리가 잔치국수를 말아먹고 김밥까지 추가로 말아드신 거죠. 꼴에 머리 좀 쓴답시고 각종 함정을 설치 프레데터를 유인해보지만 결국 이어지는 장면은 프레데터의 화끈한 양민 학살이었는데요. 오만가지 무기를 사용하여 사냥꾼들을 때려잡는 프레데터의 위험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별의별 희한한 방법으로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적어도 프레데터 영화의 팬이라면 너무 좋아서 빤스 입고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거죠 코만치 전사 대 프레데터의 대결이라는 흥미로운 설정 정말로 오랜만에 등장한 진짜 제대로 된 프레데터 영화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강력 추천 불타는 해골 머리 남자가 쇠사슬 하나로 사람들을 조집니다 게임판의 주인공은 자니 블레이즈 악마와의 1대1 쿨거래로 인해 보스트라이더가 되어버린 중년의 남자인데요 꼴에 정의의 사도랍시고 나쁜 놈들만 보면 미친 듯이 격분. 안그래도 적적한 머리숱에 불까지 싸지르며 지옥에서 온 슈퍼히어로로 변신하게 됩니다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지옥불 쇠사슬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죄가 되는 한 무기인데요 그야말로 마블 최강의 사기캐다운 슈퍼한 전투력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만큼이나 맷집도 극강입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아가리로 씹어먹고 학은 뽀짝하게 브레스로 반사 급기야는 거대한 중장비에 지옥불을 싸지른 뒤 희대의 학살극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비록 개똥이었지만, 주인공의 포스만큼은 폭풍 개간지. 딴건 모르겠고, 액션 씬 하나만큼은 강력 추천합니다. 중국 런던의 람베스 정신병원 여기 로렌스라는 남자가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스로를 늑대인간이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로렌스 하지만 이런 장르에서라면 언제나 그랬다시피 로렌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모두가 그를 비웃는 사이 서서히 자태를 드러내는 휘영청 밝은 둥근달 얘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순식간에 야수로 돌변해버린 늑대인간 로렌스 날카로운 이빨과 강철같은 손톱으로 눈앞의 사람들을 보이는 족족 찢어 발깁니다 온 사방에 피와 살이 난무하고 오장과 육부가 생리별을 겪게 되죠 격하게 잔혹하고 대책없이 끔찍하지만 특유의 호쾌함이 시원한 사이다를 안겨줍니다 시계의 급판왕이 롤렉스라면 늑대인간의 급판왕은 로렌스 랄까요 베네치오 델토로와 안소니 홉킨스 에밀리 블런트가 함께하는 초호화판 늑대인간 영화 울프맨 이었습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를 가진 녹색 피부의 남자 다음은 마블 어벤져스의 비밀 병기 헐퀴 아니고 헐크입니다 지금의 마크 러팔로가 헐크로 변신하기 이전 무려 에드워드 노튼이 헐크로 열연했던 풋풋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여친과 이런저런 회포를 풀며 노가리를 까 잡수던 그때 로스 장군의 부하들이 이들을 덮쳐옵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지만 로스 장군의 목적은 헐크의 생포 위기를 느낀 배너는 도주를 시도하지만 결국 군인들이 쏜 최루탄으로 인해 초록색 잠금 해제 로스의 부하 들을 모조리 족쳐 버리는데요. 아이 괴수 영화를 방불케하는 녹색 인간의 폭주 탄탄한 방탄 피부가 총알을 막아주고 무지막지한 괴력으로 자동차를 찢어줍니다 프로틴은 그저 거들뿐 방사능 재질의 아름다운 근육으로 진정한 참교육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강력한 음파 공격으로 인해 잠깐의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곧비 풀린 헐크를 막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부대 하나를 초토화 시켰던 개구쟁이 헐크의 미 신 활약상. 지금의 헐크도 물론 멋있지만 15년 전 헐크는 그냥 지렸죠 라떼 마블이 궁금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오딘의 장녀이자 죽음의 여신. 한때 아버지를 도와 전쟁을 이끌던 헬라는 무모한 반란을 일으킨 대가로 지옥에 봉인되고 맙니다. 이후 수천 년이 흐르고 오딘이 사망하자 헬라는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한때 아홉 왕국을 씹어먹던 최강의 전사답게 전투력 또한 가히 역대급. 가장 먼저 토르의 묠리르를 완전히 박살낸 뒤, 단신으로 아스가르드를 침략하여 무차별 학살극을 펼치게 됩니다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자체 생성한 네크로소드 5만가지 뾰족한 물질을 마구 생성하여 여기저기 뿌리고 찌르고 난리가 부르스인데요 아스가르드의 최정예 전사들이 제대로 된힘 한번 못쓰고 순식간에 절멸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떠있는 함대조차 한방에 올킬 뭐 이쯤 되면 세계관 최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봐도 여전히 멋들어진 헬라의 카리스마 과연 이를 능가하는 여성 빌런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날밤 운석을 맞은 뒤 로봇이 되어버린 시시가미 히로 원래부터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소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능력을 오롯이 파괴와 학살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악랄한 인간 <놀람> <놀람> <놀람> 이 결국 반복되는 악행으로 인해 수배자가 된 히로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던 한 소녀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이 소녀가 사망하게 되자 갑자기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며 극대 노를 시전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데요. 단지 손가락을 겨누는 것만으로 살인이 가능했던 이 남자. 결국 대낮의 신주쿠 한복판에서 무려 화면을 이용한 원격 살인이라는 독특한 학살극을 펼치게 됩니다 됩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모두가 살해 대상이 된다는 신박한 연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옥의 007빵 이었죠. 우주 최강의 사이코패스 소년이 선사하는 충격과 공포의 헤드샷 대잔치 그 혼돈의 카오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신도인 어머니 밑에서 강압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캐리 화이트 그로 인해 캐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싸가 되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크리스라고 하는 그랜드 캐년이 등장 캐리를 골려 먹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 졸업 파티에서 캐리를 여왕으로 만든 뒤 돼지피를 뒤집어 씌워 개망신을 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크리스가 미처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힘숨진의 원조가 캐리였다는 것이었죠 돼지피의 버프를 받아 숨겨왔던 초능력을 풀파워로 개방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하나둘씩 저승으로 인도합니다. 피칠갑이 된 몸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후리는 모습이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초능력을 가진 왕따 소녀의 복수라는 화끈한 설정 클로이 모레츠의 신들린 염동력이 관객들의 말초신경을 120bpm으로 두들겨 패해줍니다. 1976년 원작과는 또 다른 느낌의 2013년형 클로이식 캐리, 클로이모레츠의 팬이라면 한 번쯤 감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명한 핵 물리학자였던 오토 옥타비우스 박사 어느 날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촉수 를 이용하여 핵융합 실험 을시연하던중 그만 제어장치 고장으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 하고 맙니다. 결국 옥타비우스는 제어불능이 된 인공지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수술대 위에 눕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취제를 투여받은 옥타비우스 가 정신줄을 놓아버린 바로 그때 잠들어있던 인공지능이 활동을 재개 하며 옥타비우스의 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인공지능 촉수의 스펙타클한 폭주씬 한 채로 데쳐지는 문어새끼 마냥 미친 듯이 쳐 날뛰는 인공지능의 패기 그야말로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학살극이 엄마가 무시하도록 가열차게 펼쳐집니다 샘레이미 특유의 과장된 연출 박진감 넘치는 빠른 편집이 장면의 긴박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데요 슈퍼히어로 장르와 sf 촉수물의 가열찬 조화 스파이더맨 전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화끈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장 장면이었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염통이 쫄깃해지는 슈퍼한 액션씬이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타워즈 로그원의 마지막 장면 치열한 접전 끝에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손에 넣게 된 반란군 연합은 제국군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절체절명의 상황 하지만 그 순간 멀쩡했던 문이 고장을 일으키고 갑자기 모든 전기가 끊기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모두가 혼란에 휩싸이던 바로 그때 복도 끝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등장합니다 시뻘건 라이트 세이버를 신나게 휘두르며 차례차례 반란군을 썰어나가는 공포의 군주 화려한 검술과 강력한 포스의 조합으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강의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전설 아닌 레전 말 그대로 입덕을 부르는 다스베이더의 포스에 온팡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 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